와. 90도 정도 되면 다시 180도 만들니다 자, 해볼게요. 네, 풀어주세요. 이발해그고요준이어고는런 운동 자체는 자세 자체가 되게 어렵진 않은데 좀 지루한 감이 있대 화려한 운동은 아니라서 지루한 감이 있는데 그런 것만 좀 참아 내셔서 꾸준히 하시면 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좋아지니까 꾸준히좀 좀 편법 쓰지 말고 영양적인 것도 받쳐주면서 잘한다 잘 먹었다. 오늘은 등 운동. 광배근이라 그러죠. 활배근은 잘못된 용어고. 오늘 할 운동은 풀업이라고 턱걸이죠. 이 풀업 서포트 밴드를 통해서 보조를 받아서 해볼게요. 올라가셔서 먼저 잡아줘야 되죠. 기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무릎 올려서 이렇게. 한 다리만 걸어도 괜찮아요. 잘 잡고자 하는 위치를 잡아주시고. 오늘 너무 양쪽이 다르면 안 되겠죠. 똑같이 잡아주시고, 그대로, 그대로 올라가시고. 수축하시고, 턱은 항상 약간 들린 상태로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턱을 들지 않으면, 땅을 보고 하면 몸이 이렇게 말리거든요. 어깨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깨가 항상 다운되죠. 그래서 여기 광배근 뒤쪽을 숨겨주고, 다시 뽑아줘요 요 정도에서 하시는 방법. 지금 가슴 높이, 겨드랑이 높이 정도 되죠? 어, 어깨 높이 좀안 되는데 이 정도에서 처음에 난이도가 되게 낮은 난이도. 이거보다 높으면 자세 자체가 너무 안 나와요. 이렇게 오버 그립을 잡아주시고 원래 딱 발을 가슴에 딱 대고 이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발 하나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한족적이라 그랬죠. 이만큼 나가시면 잡아주시고. 그대로 힙을 바닥에 앉듯이 빼면 이렇게 돼요 자세가 여기서 진짜로 턱을 스치듯이 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다음 운동은 바벨로우라고 하는 동작인데 이런 바벨로우나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벤트오버 자세라는 동작을 할수 있어요 요 자세가 나와요 300m, 400m 뛰게 하면 앉아서 절대 쉬면 안돼 이런 전제 조건을 딱 주어주면 대부분 이렇게 쉬거든요 이 자세 이 자세에서 그대로 수직상화 운동만 자, 어깨넓이보다 약간 넓게 잡아주시고 양 상태에서 둘, 둘, 셋. 네. 그러니까 허벅지를 스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대로 올리면 안 되고 몸이 약간 앞으로 쏠려야 돼요 빠져주시고 그러니까 허벅지를 계속 가깝게 움직이듯이 여기를 공책 접듯이 잡아주시고 어깨를 견갑을 확한 번에 접어주신다고 생각니다 팔꿈치는 옆구리에서 너무 떨어지면 안돼 이렇게 올라가만들고 뒤로 팔꿈치와 옆구리의 공간이 주먹 하나 정도 움직일 수요 케이블 프레스 다운이라고 하는 삼두근, 팔 뒤쪽이거든요. 자, 뒤에 좀 거리감을 두고 앞쪽에서 팔꿈치를 너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따라가만들고 옆구리에서 멀지 않은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그래요. 앞에서 뒤로 오는 느낌 허벅지에 그냥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0도 정도 되면 다시 180도 만들고 90도, 180도 만들고 제일 중요한 게 똑같은 100% 수축을 해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허벅지에 가깝게 앞에서 허벅지 실제로 대줘도 돼요 툭 치고 올라가면 모든 운동이 불러준다고 생각하십니다 수축을 한 0.5초라도 하고 있어요 약간 이게 운동도 테마가 있는 게 좋아요 네. 오늘의 테마는 백이었거든요 네. 다양한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에 백투도 베이직이라고 해요 편법 쓰지 말고 영양적인 것도 받쳐주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